안녕하십니까 전 전업 투자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자신감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지만 었 확실한 노우 없이 자신감으로만 뛰어들었다가 깡통을 두 번이나 쳤었습니다. 그러나 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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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또한 매우 큰 거대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래하는 곳이며 각자의 거래 방식이나 패턴이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자금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이기에 그 실력자가 현저하고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아주 중요한 거래시장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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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남을 따라하기보단 자신이 직접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매매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할 매수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격 매수는 금물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정한 퍼센티지 안에서 손절매를 꼭 한다는 생각을 명심하시어 매매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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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으나, 매일 그 같은 패턴에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하루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며 차트의 세계는 심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매수와 매도 시기는 차트의 답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강력한 매수세 이후 갑자기 매수세가 끊기며 하락하면서긴 시간 매물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당분간 상승시킬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세력은 모분별하게 주가를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